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마진트레이딩 어, 튜토리얼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 마진트레이딩을 주로 비트코인만 어, 활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실텐데 어, 스네벡스나뭐 다른 거래소도 요즘에는 알트코인을 많이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오더북이 얇아서 효과가 그러니까 많이 없기 때문에 알트코인 트레이딩 하기가 그 마진으로 하기가 상당히 좀 어, 애매한데 상당히 어려워요 슬리페지가 많아서 근데 스냅 같은 경우에는 P2C 거래기 때문에 그 슬리피지, 알트코인의 적은 볼륨에 따른 슬리피지 리스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으로 해징을할수 있다는 거, 요거는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마진 트레이딩을 한다, 요즘 그런다고 하면 비트코인 자체가 움직임이 상당히 요즘에 어렵기 때문에 어, 그나마 차트로 분석이 어 그나마 쉽고 그리고 좀 대응을 하기가 용이한 게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어, 비트코인으로 매매를 하다가 뭐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조금 너무 난해하다 싶을 때 그리고 비트코인의 어, 자리가 좀안 보인다 싶을 때 알트코인을 매매하는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것도 어,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오늘 시간에 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아, 비트코인 마진트레이딩이랑, 알트코인 마진트레이딩이랑은, 어, 전혀 다른,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 이유는 가격 때문인데요. 어, 비트코인은 지금 뭐, 6,300불, 어, 이 정도 가격에 자리를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지점에서 1%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한 60불 정도가 올라야죠. 그죠 65불, 63불 정도가 올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이더리움에서 1%가 오르려고 하면 은 당연히 1.35% 그러니까 각각 가격에서 그 10분의 1 가격만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근데자 어, 비트코인에서 600불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이더리움에서 1.35불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낮은 이러한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위아래 변동성 폭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비트코인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진트레이딩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다? 어, 레버리지죠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마진트레이딩을 할때 음, 웬만해서는 25배 어, 25배를 넘겨서는 알트코인 마진트레이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 리플 같은 경우 그쵸. 리플 같은 경우는 더 심한데 1달러가 안되잖아요 그렇 1달러가 안되기 때문에 0.0015 어, 지금 요정도 가격만 움직여도 만약에 레버리지 100배를 꼈다 그러면 1%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청산이 나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마진트레이딩에 대한 리스크가 레버리지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큰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으로 마진트레이딩을 하실 때 어, 레버리지는 반드시 레버리지는 반드시 25배 이하로만 어, 하셔야 된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수있고요 어, 사실 비트코인만 그, 마진트레이딩 하면 되는데 뭐하러 알트코인까지 해야 되냐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비트코인이 뭐 예전에는 그렇게 막 심하진 않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위아래 어, 휩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요, 요, 요, 요 부분, 요 부분처럼, 이 그렇죠? 부분처럼 아래로 강하게 갈, 것같 처, 갈 것처럼 하다가 바로 제자리까지 와서 뭐 결국 다시 내리던가 이런식으로 어, 비트코인은 휩수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근데 비트코인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솔직히 그 파생상품 어, 그 선물거래를 할수 있는 그러한 상품 중에서 암호화폐 쪽에서는 비트코인만큼의 볼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롱세력과 쇼세력 이 두가지 세력이 지금은 비트코인이라는 한 종목에 몰려가지고 기사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서로 고래가 고래 그러니까 세력이 어, 세력끼리 서로 뒤송수를 때리면서 어, 서로 이제 등골을 빼먹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위아래 방향성이 너무나 치열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적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그와 반면에 어, 이런 알트코인들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물론 물론 지금 마진트레이딩 어, 이 출시가 되고 그리고 선물 시장에도 뭐 몇몇 개는 그, 어, 종목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없죠. 어, 그러니까 메이그 그러니까 거대 자금들이 들어와서 이, 이 선물 그러니까 롱과 쇼세력 대결 대결 구도를 만들만한 볼륨이 아직까지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하기가 비트코인보다는 그나마 조금은 쉽다. 어, 요, 요거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어, 다만 레버리지에 대한 리스크가 어, 가격이 아무래도 비트코인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어, 그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레버리지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더 크다 어, 요거에 대한 좀 어, 단점이 있다 그래서 25배 이하로만 해야 된다 어,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비트코인의 큰 방향에 따라서 알트코인 방향이 정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늘 그러시죠 알, 알트코인 차트 분석해서 뭐해 빛 따라가는데 라고 하시는데 어 그거는 마진 트레이딩 관점은 아니죠 어뭐 장기적인 수익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포지션 트레이딩 관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보는 관점이지 마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뭐 지지구간 저항구간 요 지점에서의 단기 가격 반전이라고 하더라도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뭐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만히 있으면 알트코인도 저런 식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어, 그래서 알트코인 자체적으로도 마진트레이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스냅맥스에서 어, 알트코인 마진트레이딩을 하시는 거 어, 이거 한번 해보시면 은 상당히 좀 획기적인 어,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이 될수 있을 거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그러면 알트코인 그 마진트레이딩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어, 한번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모의 거래를 한번 해야지. 어, 지금은 자 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선을 이탈해서 목선을 이탈해서 둘이좀 어, 빠질 것 같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대략적으로 132, 132불 정도에서는 쇼 포지션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한 100, 1,300 정도로 2 5배래서 공매도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이 잡혔잖아요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진트레이딩을 알트코인도 비트코인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어, 다만 차트 분석의 어떤 그 난이도 이런 거는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낮다 왜냐하면 속임이 너무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래서 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을 마진트레이딩 하시는 거를 어 조금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그쵸? 그래서 렇죠그자 일단은 오늘 시간은 알트코인 트레이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유익한 그러한 어, 소소하지만 아주 확실한 행복을 가져드릴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어, 가지고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